미디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네, 미디언 더블 클릭해 주시고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F4를 안 누르고 가로를 닫아 보겠습니다. 엔터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 중간 값이 전부 다르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2, 6으로 시작하는데 여긴 3이죠. 근데 이제 여기 앞에다가 D3셀 자기 값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엔터 치시면 true 밑으로 쭉 내리시면 false가 뜨는데 이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니죠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여기에 콜론이 포함되게 범위 씌워서 F4를 누르시면 고정이 되죠 엔터 밑으로 내리시면 펄스의 값이 하나가 변해버렸죠. 그래서 혹시나 펄스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간 값의 결과 값을 보시면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하면 중간 값이 변하지 를 않죠. 그래서 시험에서 중간 값의 비교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점을 하게 되면 절대 값을 안 주고 문제를 푸시면 감점을 당하게 되겠습니다